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시청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많아지셔서 구독자분들이 3,800명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네요. 곧 4,000명 인사드릴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한결같이 사랑해주시는 골반에 대한 동작들. 이제 음, 네,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긴 시간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지만 또 계속 운동 많이 안 하시다 보면 몸이 많이 찌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지금 이 벨트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긴 벨트가 있고요 어, 이거 없으시면 일산생활에서긴끈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라텍스 밴드 있죠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는 건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탄성이 없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긴 벨트가 없으시면요 넥타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이 도복 같은 거 있죠? 태권도나 뭐이도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허리에 매는 긴그 도복 끈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 탄성이 없는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 벨트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쪽 발에 걸어 볼게요. 네. 그러니까 골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다리찢기. 그런 것도 하시면 되겠죠? 네. 한 발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발에 걸었습니다. 네, 왼쪽 발에 걸었고요. 천천히 손으로 이 벨트 길이는 자신의 다리가 뒷면이 좀 많이 수축이 되어 있으면 길게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짧게 잡으시면 돼요. 천천히 네. 쭉 들어 올리면서 들이쉬고요. 네. 내쉬면서 아래로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등이 너무 구부정해지지 않게 허리 등 세우면서 들숨에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네, 하면서 조금씩 높이를 더 높여주시면 뒤쪽의 공간, 특히 햄스트링이 강력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자세죠.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또는 벨트를 짧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시면 너무 많이 뒤쪽에 심하게 근육이 당겨요. 그러면 조금 배트를 길게 멀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질 정도로 배트를 너무 이렇게 바싹 당기지 마시고요. 허리하고 등을 세우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내쉬면서 아래로 하시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되게 쉽죠. 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뒤쪽에 많이 수축이 되어 있는 분들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좌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한쪽이 더 많이 당길 수도 있거든요. 들숨에 천천히 위로 내쉬면서 아래 들숨에 천천히 다시 위로 들어 올려보시고요. 네, 팔꿈치를 굽히고요. 등을 위로 세우려고 합니다.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하 내쉬면서 아래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좌우 중에서 조금 더 뒤쪽에 3C, 엉덩이 근육, 어, 종아리나 허리 쪽에 당기는 느낌이 나는 쪽은 약간만 더 해주세요. 네, 허리에 당기는 느낌은 너무 강하게 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허리에 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는 것은 허리 쪽에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허리 쪽의 근육은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쪽의 근육보다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있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발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요. 네, 왼손은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오른쪽 팔로 천천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리시고요. 다리도 뻗어나가야죠. 왼쪽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세요. 이렇게 옆면이 바깥쪽 라인이 길게 펴지면서 시원해지시죠. 네, 천천히 가운데 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 뒤꿈치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멀리 밀어내세요. 네, 지금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세보다는 훨씬 더 깊은 각도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돌아오시고요. 반대쪽으로 바로 여는 각도로도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낮은 각도에서 하세요. 아래쪽에서 낮은 각도에서 하시고요. 천천히 약간 더 들어 올려주시면 은 네. 뒷면이 훨씬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되죠. 지금은 약간 안쪽면의 방향을 더 가게 확장시키는 동작이 되겠죠. 가운데로 돌아와주세요. 다시 옆으로 네. 처음엔 아래 높이 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네, 가운데 돌아오시고요. 아래로 내려볼게요. 잠시 그대로 숨 고르세요. 조금 허리가 많이 당기는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굽혀 놓으시면 허리 쪽이 좀더 편안해지거든요. 네, 잠시 그대로 숨 고르시고요. 다리 반대로 해볼게요. 네, 반대쪽 발에 걸어주시고요. 들어 올려볼게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오른손은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왼쪽 팔로 발을 당기는 힘도 있고요. 이렇게 뒤꿈치를 오른쪽 뒤꿈치를 왼쪽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내쉬면서 가볍게 돌아오시고요. 자신의 유연성에 따라서 발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높이 안 들어도 돼요. 네, 오른쪽 뒤꿈치를 왼쪽 방향으로 멀리 밀어내면서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여는 방향으로요. 이렇게 처음에는 옆으로 갔다가 아래쪽에서 양쪽 팔을 다 사용하세요. 양쪽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여기도 좌우에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발의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있는 것과 옆쪽으로 가해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다시 들이쉬면서 바깥쪽으로 처음에는 낮은 높이에서 네, 양손으로 천천히 당겨서 위쪽으로 조금 더 높은 높이로 옵니다. 네, 이렇게 뒷면의 공간 그리고 안쪽 라인, 내정근까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죠? 네, 돌아오시고요. 발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벨트를 빼볼게요. 네, 허리 쪽은 이렇게 무릎을 세워놓으시면 조금 더 공간이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요 이렇게 등을 대고 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배를 안으로 당기고요. 골반이 뒤로 이렇게 누워서 허리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골반을 위로 세워주세요. 네, 골반을 세우는 움직임이 특히 지금 허벅지 뒷면에 햄스윙하고 엉덩이 연결 공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느낌이 확실히 좀 엉덩이 바닥면이 넓혀지면서 편안하지 않으세요? 네, 골반쪽이 바닥쪽이 편안해지면 허리쪽도 훨씬 더 부드럽게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가 힘들지 않게 앉아을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 자주 해보시고요. 이 벨트 사용하시니까 훨씬 더 편안하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